가슴 배 때리고 허리 꺾는 건 지방을 좀더잘 보여주기 위해서다. 어깨랑 머리 붙여서 거북이처럼 올라가지 말고 어깨 내려서 올려라. 가슴 펴고 어깨 내리면서 당겨라. 어깨 더 내려. 아니 니네 그때 이렇게 뭐야 표정 이렇게 배까지짓고 애교부린 척 하다가 손대니까 바로 혈격했지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 지금 모른척한거 뭐야 야 운동하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빠르다 밥르다 어, 하, 이제 이제 너 맨날 그러더러 어? 라 적당히 좀 해라 어? 아또 아, 발로 어? 어? 어? 이 새끼가 뭐네 해 적당히 하라고 이만 쥐라도 잡아오세요 새끼는 말할텐데 뭐. 간다